안녕하세요. <오>! <fifty> 뭐 <웃음> 아, 자, 오늘도 멤버들과 잉여맨의 인성을 볼수 있는 마검 탈출 맵! 자, 제작자는 오렌지니, 오렌 오렌님이군요오렌님이구요 <놀> 오늘 구독자님이세요. 그리고 참고로 7월 5일날 마검 탈주맵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루님과 함께 마검 탈주맵 항상 해주세요 마감태주가 항상 불쌍하더라고요 이맵은 여러가지 함정이 많습니다 버튼 옆에 용도설명을 함정일 수 있어요 스폰포인트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TP도 불가능합니다 주황색 양털에서만 캐주세요 제약기간은 거의 이틀 걸렸네요 눌러보세요 눌러본당 아! 아, 아 저거 함정이었네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우가 <웃음> 저기게보가 멍청해 눌러보라 눌러봤는데 맞아. 나 순진한거지? 이 점프는 피니시까지 직행하는 버튼. 이거 누르면은, 그, 결승정로 가야 지한 번에 가. 왜 내가 가냐? 왜 내가 가냐? 저 눌러봐, 저 눌러봐. 장난 아닌데? 잘 가. 잘 가. 잘 가. 너무해. 가자, 가자. 점프엠이네. 어? 어? 어. 김리안아 님 오늘따라 너무 잘생기셨다. 진짜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미연이 너 믿고 있었다고. <웃음>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김미연이 너무 잘생겼어요. 어이 개발이 저 <웃음> 거만 오구나. 김미연님 빨리 오세요. 너무 잘생기셨다. <웃음> 와 진짜 띠어넘는게 <웃음>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지? <웃음> 야 역시 김미연이야 김미야 믿고 있어. 좋다. 아. <웃음> 아 내가 가야 된다 빨리. 오케이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웃음> 가구? 가구? 어? 가구? 어? 아 여루루님. 그래. 그래 여매나. 할 말이냐? <웃음> <웃음> 여매나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구나. 아 여루루님, 아이고 그거 그 오즈워 같은 칼은 뭐예요? 이름이 뭐 같은 뭐뭐 같아요? 뭐 같은 같아 생겼어요. 어 이거 파리채? 오징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징어다, 오징어, 오징어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제가 오징어예요. <웃음> <웃음> 오케이, 통과. 오케이, 오케이, 통과. 감사합니다. 오케이, 통과. 감사합니다. 언제 와요? 아... 김 위안해. 아, 저기, 오, 오징어 온다. 자, 갑오징어 언제 오세요? 그냥 티피타. 그냥 잘생겼다 아... 해두는데 진짜 자기가 잘생긴 줄 알더라고. 안녕하세요. 꽃미남입니다. 아, 누가! 거짓말! 에이, <웃음> 오, 가만두지 않겠어! 뭐냐? 가만두지 않겠어? 안 되겠어요. 저, 저거 오징어 같은 걸로 때리세요. 그래야겠다. 이 와봐요. 넌, 면담 좀 하죠. 넌 죽었다, 오징어한테. 오징어야. 오징어? 아! 오징어한테? 오징어한테? 아! <웃음> 아 그러네 그러네 스판 포인트 지역이래요 아 스판 포인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김리아님 왜 이렇게요? 잘생겼어 내가 좀 올라줄게 와 진짜 조각상 진짜 와, 턱선 베잉 했는데? 어. 야 역시 리아님 리아님 문제도 맞춰볼까 한 번? 안녕. 자 여기서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아, 아, 당연히 김미아님이죠. 어림없는, 어. 역시 당연히 김미아님이지. 어. 어림없는. 아! 아, <웃음> 그아 김미아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잘생긴 사람. 네. 정글 같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제가 볼 때는 인여맨이에요. 어림없는. 아! 아냐, 요. 요루룬 거 같아요. 요루료라 예쁜 사람이? 요루룬 <웃음> 아니잖아. 용암바닥으로 가재다. 야, 야, 야 뒤에도 있어. 뒤에 BTS B. 어? 누가 봐도... <웃음> 어? <웃음> 누가 봐도 정답. 아, 그때 그 앞에 있었던 그 레드스톤을 여기다 쓰는 건가 보다. 아니지, 여기 버튼 있는데? 아, 그러네. 어. <웃음> 오? 뭐야, BTS B였잖아. 착각 금지. 그러네. 야요루루는 예쁜가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니요? 아니거든요? 아. 맛지롱 어, 맛지롱 맛지롱 맛지롱 난 여기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여루는 예쁘지롱 예쁘지롱 예쁘지롱 어, 예. 어 뭐야? 예예 예, 예, 예쁘다? 당연하죠. 어 김미야는 잘생겼다? 예! 너. 아아아야김미아는 잘생겼다가 노가 둘 다인데? 노노 no. no. no. 아, 아... 둘다 정답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네 뭐야, 둘다 정답이야! 김 그러네. 둘다 둘다 정답인데요? 노... No. 어떻게 봐도 못생겼다, 이건가? 오? 이건? 콘크리트를 절대 캐지 마십시오 아, 옵시디언 캐는 거 어. 우리 막 막업이 없어도 뭐 누, 누구 시킬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아. 사이좋게 절대 막업 먹어도 우리 사이좋게 하는 거다? 그치. 네 절대 마검 가지고 싸우기 없기 우리는 네? 짱친이니까 짱친 어? 어머나? <웃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저 진짜 네 리아님! 지금. 그래도 이거 먹었는데 같이 일해야죠 <웃음> 아유 리아님 여기 여기 여기 바람 잘 두고 소용히, 소용히 하고... 안 해! 어디서 이간질이 아까부터 너 혀가 너무 길더라 아프다 리아님 이거... 일할게요 그래 스폰 포인트 하고 네 저는 아, 돌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돌 빨리 캐. 아이고, 설마 상자가.. 설마 상자 있... 연다는 건 아... 아니겠지? 아니야아니야 상자가 있네요. 상자 드십시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아, 상자 드세요. 아, 널 믿도록 하지. 한번 캐 보도록 알겠습니다. 해. 널 믿도록 할게. 아, 절대... 설마 아... 네가 열거나 뭐 그런 행위는 를지는 않을 수 있긴 하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배신하는 거. 위 역시 행동. 믿고 있었어. 제가 나무를 켰습니다. 음... 나무로 작업대를 만들게요. 그래요. 어? 선생님, 아? 제가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작업대를 또 만들면 어떡해. <웃음> 작업대는 <웃음> 두 개면 안 되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자, 몰랐네요. 자 나무를 줄 테니 빨리 일하도록! 자! 에이, 네. 일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제가 다이아를 켰습니다, 요맨님! 오케이! 다이아몬드 검! 만, 아니, 곡괭이 만드세요! 제가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리아 이걸 켜도록 할게요, 이제! 네, 켜세요! 역시! 명품이시네 이거 정말 배신할 생각 없으시군요 그럼요 당연하죠 여메님! 역시 믿고있었다고 자 빨리 일하세요 진리아님이 어? 이상한 행동을 안보이네요? 여기 왜, 보... 왜 그러시죠? 아, 상자가 나왔네요 아, 아 오케이 요맨님.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다이아몬드검이 아, 있네요 예전 드렸습니다 네네 여메님 어, 기... 이쪽에도 상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역시 여메님 여기, 여기 있어, 왜 여기서 거짓말치지? 죄송합니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여기 있어 요 여기 여기. 그렇군요. 아이고, 역시 명품이세요. 제가 캐드리겠습니다 아, 아까부터 상자를 열려고 하네. 아니 아니 저기 좋은 물품이 있어서 제가 또 구해오려고 했지요. 네강강그 광산에서 제일 뾰족한 것은? 광산에서 가장 뾰족한 거? 네 광산에서 제일 뾰족한 건 뭘까요? 못맞춰죽습니다 네? 뾰족둘! 폭탄아 우리 요루루는 충신이라서 내가 지으라면지어요지어보세요 그럼요! 지어보세요 네? 봐봐! 리아야! 내가 니가 못하는 걸 하고 있다고 요루루는 넌지지도 못.. 어 어디 갔냐 근데? 김이야? 난걸면 죽어! 어딨어? 찾았어, 찾아오는 고통에 몸부림칠 차다 네. 길이 오픈되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독에 여... 막아버리죠? 그래요? <웃음> <웃음> 어, 이게 아닌데! <안> <웃음> 어,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알아서 오세요 알아서. 자 스모포인트 지역이네. 아 이거 검이 있네. 검 드세요 이거. 요로로. 네! 알겠습니다! 유르루님한테 주는 포상이에요 포상! 감사합니다! 네네 더러운! <geeking> 이럴 더러운 것들! 잘못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아까부터 옆에서 잉여맨의 어? 그걸 좀 장단 좀 꽤나 잘 맞히더라고 나한테 도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기리님잉여맨 일로 해 네. 아아아아아이개식이 오케이 영화에 빠졌고? 이제 없죠? 마검 없죠? 히히 마검 없 없는줄 알았나? 나도 있는데? 이다식들! 이다식들! 나를 개처럼 부아아아아아하요요루루일자로서니다어내 일자로서 그? 개처럼 짖으세요! 워! 워! 워! 워! 워! 워! 개못 짓잖아! 아 여 혜롤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자보게 누가 그렇게 성의 없이 지내요 제가 먼저 가서 안전한지 안한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보기 좋구만 아 갑니다! 나도 따라가겠네 자 갑니다! 자 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전합니다! 가자! 다음 문제가 있네요 요로루의 매력 포인트는? 자 요로루가 맞춰보세요 뭡니까? 아, 저의 매력 포인트는요 네. 깜찍한 외모입니다 정답이요? <웃음> 김니아 생각하는 요루르의 매력은 무엇인가? 어... 특출난의 두뇌인가? 이거는... 정답이 없는데요? <웃음> 그러면은 요루르 여기 아 자 요르르가.. 정답이 없다고요? <웃음> 정답이 생긴 거 같습니다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정답이 많지? <웃음> 뭐야 아니, 뭐야? 이렇게 정답이 많은 걸 뭔데, 보면 뭔데? 이렇게 다, 다 눌러봐야 되거든 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르르님의 첫 번째 어? 그 네. 이유는 어... 잘 선택해야 될 거야? 아니죠 그죠 요르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웃음> 요르르님은 빛이에요 안 눌리는데? 아 그러면 빛이 아니라 태양이었습니다 음 그렇군 어, 그냥, 그렇군 그러면 은 이제 남은 게 어, 귀여운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 귀여운 목소리 네, 오케이, 요리님이 거... 또 귀엽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어, 정답이네? 어? 이게 정답 뭐야 한 번에 맞추면 장신이 찍신이라는데? 자, 제일 저는, 오, 네, 그럼 가장 운이 좋다는 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아님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운이 좋았던 운 좋은 남자 로또 김리아입니다 아, 그러면 20년 동안 음. 로또를 당첨됐다는 건가요? 한 번이라도? 한 번도 되지 않은 아주 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음. 운의 사나이입니다 아 역시 제가 생각할 때이 번호는 3번입니다 와우 네.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요루루님! 평소에 네? 운 좋으세요? 아 뭐, 저는 뭐... 어, 김리안님보단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떤 운이 좋죠? 어김리안님이 로또였다면 저는 잭팟! 잭팟입니다! 아, 잭팟! 잭팟 요루루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잭팟! 터져라! 잭팟! 7번! 오? 오? 정답? 정답이네? 어? 운이 좋네? 어? 어? 어? 렸어 시작하자마자! 그냥 버튼이었네. 고마워. 자 어쨌든 오늘 마검 탈출을 해봤습니다. 오늘 멤버들의 인성을 볼수 있었네요. 네 좋아요 구독과 뭐. 해주세요. 그럼 안녕. 음 제가 제일 찾겠던 걸로. 음? 뭐? 음? 어 음. 음. 음.